단순하게 매매가격으로만 보면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기인데 이때 15억 되었던 도공렉슬이 10억대가 되었습니다. 30%가 넘게 빠진 거죠. 자, 이번 하락장 볼까요? 21년 피크 찍었을 때가 32억 근데 지금 현재 호가가 24억 정도죠. 자, 20%가 넘게 빠진 거예요. 목가 뭐 기준 봤을 때는 30% 빠진 거죠. 자, 벌써 단기간에 많이 빠졌다고 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예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서울 내에서도 30% 이상 하락한 단지들이 있으니까 이제 충분히 빠진 것 아니냐 이 바닥론이 울솔피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설날을 기점으로 이후에 거래량이 늘고 호가가 늘어난 단지들이 보이고 있고 지금도 이제 반등이 시작됐다고 라 말하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특히나 가격은 빠졌고 추가로 특례보금자리론이나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가능해지고 또 비규제 지역이 늘어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LTV도 상향됐다 보니까 원래는 이만큼 필요하던 돈이 요만큼 줄어들었고 또한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충분히 매력적으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살수 있는 단지가 상향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빠졌다. 시장에 진입하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이 바닥론이 피어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이 바닥인지 추가 하락이 나올지는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변수가 해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로 주목해야 되는 변수까지 있어요 자, 이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따라서 지금 이 타이밍이 적기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오늘 그 변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특히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입장은 너무나 다른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 한번 볼까요? 기존의 투자자들은 지금 역전세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역전세 때문에 오히려 추가로 투자 물건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는 물건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히려 투자 수요가 실제 수요자들보다 더 꺾여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 의지 자체가 자 근데 반대로 볼게요. 임차인들은 어떻죠?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손에 쥐어지는 돈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매매시장에 들어오게 될까요? 이들이 임대에서 벗어나 집을 사는 선택을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이 돈을 활용해서 더 좋은 곳으로 전세나 월세를 옮기거나 금리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오히려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결국에 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어려운 시장 구조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확률이 더 높다는 라 겁니다. 금리 급등이라는 시장 변수가 시장에 미친 영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리가 급등한 변수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올해부터 펼쳐질 변수죠. 자 현재까지는 이 금리의 급등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이제는 적응하고 있죠 시장이 자,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가치가 바뀌었고 이러한 리밸런싱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가도 빠지고 매매가도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왜곡이 생겨요 이러한 금리 충격에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가 훨씬 더 많이 떨어진 단지가 많더라는 겁니다 보통은 하락기를 맞게 되면 전세가율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현재 가치를 반영하는 전세가격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나 이번 하락은 좀 다릅니다. 매매보다 전세가 금리 추격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전세가격이 더 내려가는 기현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매매가격으로만 보면 충분히 많이 빠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하락기인데 이때 15억대였던 도공렉슬이 10억대가 되었습니다. 30%가 넘게 빠진 거죠. 자 이번 하락장 볼까요? 21년 피크 찍었을 때가 32억 근데 지금 현재 호가가 24억 정도죠. 자 20%가 넘게 빠진 거예요. 뭐 호가 기준 봤을 때는 30% 빠진 거죠. 이 단지를 주구장창 보고 계셨던 분들은 매매 가격이 충분히 빠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 변수 고려가 덜돼 있고 매매 가격으로만 보자면 충분히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하락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게 바로 전세가의 급락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많이 빠진 단지가 다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도공렉술의 경우에도 전세가가 19억에서 12억까지 주저앉았어요. 무려 35% 이상이 빠진 거예요. 매매가는 20몇 프로 빠졌는데 전세가는 30% 넘게 빠졌다는 라 겁니다. 자 어떤 변수가 작용했을까요? 바로 임대입법과 전세대출 활용도가 이전 하락장과는 다르다. 2000년대만 하더라도요.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입주 물량을 제외하고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장은 다르죠. 금리가 급등하자 바로 전세대출 활용도가 높은 지금 시장에서는 직격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매매가의 추락보다 전세가의 추락이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대입법이 처음 도입됐을 때 매매가보다 전세가 상승이 더 높았습니다. 이러한 왜곡현상이 만들어지고 해소되는 과정. 금리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전세 급락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에 금리가 여전히 저금리였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또 전세가가 올라갔겠죠. 말씀드린 이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낸 변수인 금리급등과 임대산법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수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하고 특히 금리급등이라는 변수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세가의 방향이 반등을 할지 더 떨어질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라 겁니다.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내 돈이 어떠한 아파트에 투자할 때 절반 이상 필요하다면 그게 과연 좋은 투자처일까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올해부터 시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전세가가 오를 확률보다 떨어질 확률이 더 높거든요. 전세가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뭐라고 했죠? 금리 플러스 입주물량입니다. 자, 올해는 이 금리와 입주물량이 서로 붙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자, 금리가 우리의 예상치처럼 빨리 인하해 주면은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높은 금리 수준이 계속 이어지고 입주물량이 힘을 보탠다? 그러면 추가로 전세가가 빠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올해 가장 큰 변수가 금리가 아니라 입주물량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금리는 이미 적응을 하니까 자, 지금 거래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세는 자, 근데 강남의 순환 입주장 자, 개포, 지금 3천세대, 추후에 7천세대 그리고 반포에 원벨리, 메이플자이, 또 방배동, 또 둔천주공 이 입주할 단지가 향후 2, 3년 안에 굉장히 많다는 라 겁니다. 물론 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전세가가 회복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만 판단하자면 오히려 하향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변수 때문에 저는 이 매매가격만 보고 충분히 빠졌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투자자는 가격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직 내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 얼만큼의 수익이 나올지 이 수익성으로 부동산을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엔 이 많은 변수들은 해소될 거고 해소되면서 가치와 가격은 다시 변할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줄었던 이 얼음장 같은 시장도 수요가 다시 증가할 거예요. 자, 여기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입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유리한 상황일 때 입지를 선점해 두면 추후에 어떤 변수가 생겨도 나는 일찍 선점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유리할 때. 내가 유리할 때예요. 자, 기존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지금 아파트 시장을 진입하시려면요. 이 모든 시장변수가 나한테 유리한 상황이 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 도망가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유리한 상황이 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도 됩니다. 지금 조급함을 가질 시장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절대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은 투자자가 더 쉬운 시장 같아요. 투자자라면 제가 해드릴 조언이 있어요. 자 지금 시장 변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전세가가 흔들릴 변수가 시장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 당장의 시장 변수보다 투자자는 미래 가치가 높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간극이 클수록 수익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시장 변수보다는 이런 가치가 변하는 변수에 집중하시면 돼요. 오히려 더 쉬운 거죠. 그래서 가치가 지금 현재는 죽어도 재개발이 안 되는데 재개발이 되는 지역. 재건축 죽었나 깨도 안되는데 갑자기 재건축이 되는 지역으로 바뀌는 이 가치가 180도 바뀌는 이 변수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 변수가 이번 종부에 쏟아져 나옵니다. 자 원래는 재개발을 하면 67% 이상의 노후도를 갖춰야 되는데 모아타운 보세요. 50%, 57%만 갖추면 됩니다. 재개발이 죽었다 깨도 안되는 데가 이제 재개발된다고요. 재건축 볼게요. 자 리모델링 밖에는 절대 풀수 없던 일기 신도시가 이제 재건축이 할수 있게끔 발의안도 통과되고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재건축으로 가치가 바뀌어요. 그 변수, 여기에 집중해야 큰 수익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죠. 미리 좋은 가격에 나에게 유리한 상황에 싸게 사두면 추후에 어떠한 시장 변수가 때려쳐도 여러분들은 편안합니다. 지금 가치가 변하는 변수에 가격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겠다. 투자자가 오히려 실수요보다 쉬운 시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아파트 시장에 현재 놓여져 있는 시장 변수와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결국 실수요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요. 강남에서 시작되는 입주 물량의 영향 그리고 금리의 추후 행복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오히려 실수요가 진입하기 어렵고요. 투자자는 쉬운 시장인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 모범답안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쪽으로 가면 돼요. 어려운 쪽을 굳이 비집고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명제 5년 뒤, 10년 뒤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부동산 과연 어떤 부동산이 될지 제가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1억으로 끝내는 가치가 변화하는 재개발과 재건축 투자 전략에 대한 강의입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오프라인 강의 70여개를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